한창 제거한 다음에 약실 여러, 여러 차례 약실 검사 확인 그 다음에 약실 열고 문구도 확인 이렇게 끄고 끝 안녕하세요. 집시다이버입니다. 저는 드디어 시카고에 총을 서러 왔습니다. 실탄사격을 하러 왔는데요. 어, 제가 혼자서 실탄사격을 할수 없으니까 저희 오늘 1일 스승님이 되어주실 어, 분을 모셔야돼요언클 스티브 형님 나와주시죠. 호호! 빵야 빵야 <웃음> 안녕하세요 억클스티브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뵙는 건 아니지만 먼저 이렇게 엉클스티브 형님께서 직접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저를 오늘 교육을 해실건데어 이렇게 뭐 실탄 사격을 하기 전에 총들이 여러 종류가 있고 탄도다 그렇죠. 다르고 그렇죠 그렇죠 어, 이제 다루는 방법도 다 다르니까 오늘 형님께서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아요 오늘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먼저 저희가 다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우씨가 충분히 총기를 안전하게 다룰 수 있을 때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컨텐츠를 찍을거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총기를 다루는 방법 한번 이제 종류별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죠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총기를 다루시기 전에 내가 어떤 총을 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총기를 이제 전해줄 때 네. 알고 계셔야 되는 건이 앞에서 광선검 아, 어, 메이저 네. 같은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두번째는 항상 손가락의 위치, 총이라는 거는 방아쇠를 당겨야 나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방아쇠를 안 당길 수 있는 손가락 위치에 가 있으면 떨어뜨리거나 충격이 가서 뭐 어떻게 잘못되지 않는 경우에는 옆에 안 나갑니다 예. 총을 이제 빵빵빵 쏘고 나면 마지막 탄이 나갈 거아니까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 탄이 나가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뒤로 와서 고정이, 네. 고정이 돼. 요 고정이 되어있 본인이 사실 손잡이가 날수 있어요 아, 알수 있으니까 이 상태에서 총을 뭐 이렇게 많이 가져다가 하지 말고 살짝만 틀어서 옆에 멈추를 네. 눌러줘야 돼탄창이부여가 네. 탄창을 떨어뜨리던 해놓고 약실 안에 탄이 있나 없나, <목소리> 그 다음에 슬라이드를 여러 차례 왔다갔다해서 혹시 모를 다른 거가 있나 없나, 그 다음에 안전한 방향으로 적발 해놓고 이렇게 딱 해놓으면 안전 이 끝난 겁니다. 소총 안전은 항상 약실이 비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약실이 열려 있는 상태에서 탄을 준비합니다. 예. 탑탄을 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조준을 할거 아닙니까? 그렇죠. 준비가 딱돼 있으면 아직 이제 사격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 노리쇠를 전진을 시켜주는 노리요 노리쇠 전진. 그다음에 자동 자동간 사격 위치로 바꿔주고 나서 탕탕탕탕탕 사격을 하시고 나서 마지막 발이 탕 나갔다 끝났다. 그러면은 조종 이제 탄창 탄창 멈치 누르고 탄창 제거한 다음에. 여덟 차례 약실 검사 확인, 다음에 약실 열고눈으로더 확인. 샷건, 샷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조심해야 될 안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파워가 강력한 총이기 때문에 반동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서 총을 잡아. 일반 총도 손톱처럼 숨어있질수 있는 거야. 펑 하고 쓰수 있겠네. 놀래가지고 이게차이이렇게된다내가 아니면 요거를 잘못된 곳에 얼굴이 많이 보인다든지 그런 의미를 해줄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앞에 총열이 길다보니까 이게 총열에 의한 잘못되는 건 별로 없어요 눈에 띄게 어느 쪽 방향인지가 보이니까 대신에 만약에 한 발이 안 나갔다 따로 땡겼는데 안 나갔다 그러면 버려버린다 아. 그리고 새 팔을 다시 밀어넣으면 쏘면 돼요 쐈는데 안 나갔다? 다시 하나를 밀어놓고 또면 되고 이다 끝났으면은 이제 더 이상 안 나와요. 그러면은 열어서 약실 확인하시고 약, 약실 확인하시고 이제 열려있는 상태로 이제 끝냅니다. 그럼, 그럼 이제 이런 교육은 끝났으니까 한번 실제로 한번 쏴보러 가시죠. 오케이.